할 거면 제대로.. 안 하신다고 해도.. 아, 할 거면 <웃음> 제대로 해야지! 할 거면.. 안 하면 안 하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<웃음> 안녕하세요 신발박사 능섭입니다 우선은 고급차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다시피 페달이 담겨져 있습니다. 아, 안겨져 네, 예.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탈 수는 없어요. 탈 수가 없는데 뭐 타시는 사람에 따라서 라이더에 따라서 평페달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용 페달, 뭐 로드클립을 낄수 있는 전용 페달을 끼셔도 되는데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도 골라야 되고 페달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쪽 면을딱 보고 자우로 서가지고 안하신다고 아, 해할 거면 <웃음> 제대로 해야지 할 거면 안하면 안하는데 할 거면 제대로 <웃음> 해야지 자 이제 이 자전거 섹션 아 어, 자전거 섹션이 아니라 <웃음> 신발 섹션에 와 있는데요 자. 굉장히 많은 슈즈들이 있어요. 마빅이라고 하는 브랜드이지만,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목이 높은 신발, 그리고 목이 낮은, 그리고 그냥 운동같이 화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. 이 어떤 것들을 제가 신어야 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신발은 종류는 m t b 신발, 왼쪽에는 m t b 신발이 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는 이제 사이클, 로드 사이클 제품이 있는데, 밑에 보시면 뭐, 뭐 트레이스런천1삼3경기용 신발도 있습니다. 우선은 여기서 보실 때 약간 긴, 목이 긴 신발은, 겨울에 신는 신발이에요 로 지금 시즌에는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 일반 신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손님이 선택하신 제품은 로드사이즈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신발 이걸로 뭐 맞는 사이즈부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, 체크. 사이즈 체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<웃음> 자 지금은 제발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어있는 건 처음 보는데 자, 이 측정하는 방법은 제 발에 있는 열을 가지고 발 사이즈를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. 자. 이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뜨끈지. 뜨잘 되시고 벗 드시고 양쪽도 같이. 자. 네, 나오거든요. 오. 한번 치야 될까 싶은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<웃음> 지금 발 길이는 오른쪽 발이 이, 이, 어, 30점 반 정도 나오고 39점 반 정도 나오고요 그 왼발도 똑같이 나오네요 양쪽 발이 사이즈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발이 좀더 아치가 높고 오른쪽 발이 조금 더 아치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아치가 짝짝이라고 합니다 <웃음> 그럼 이,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신발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g <목소리> 페달을 한번 골라볼텐데 어떤 페달이 좋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마노에서도 등급이, 페달도 등급이 나뉘는데요 일단은 최고위에 있는 제품은 듀라이스의 최상급 모델이고 그리고 세번째에 세 있는 번째, 세 번째 제품이 지금 그 고객분이 선택하는 등급에 맞는 105 제품 페달이거든요 이정도만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사시는 어, 데는 뭐 충분한 제품입니다 이걸로 선택하셔야될것 같아요 105등급으로 자전거를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페달을 달고 세팅을 하는 것은 다음 편에 보시겠습니다 안녕 <웃음>